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어디보자 열심히 건설을 하고 있긴 한데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일단 돌을 다섯 개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이 어딘지 이제 감이 안 잡히죠 아 돌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여기 구만자 이런 관계로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가 빨리 채석장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너겟들 그 너겟들의 능력을 올려주는 거 먼저 찍으면서 이렇게 쭉쭉 따라가야 되는데 아 채석장이 여기 있어요. 아마 오늘 안에 다 배우진 못할 것 같죠. 뭐 마무리 못해요. 어차피 다 배우긴 하면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니까 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중세시대라던가 그런 데까지 넘어오질 못했어요. 그 넘어가는 기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거는 다 플레이해본 적이 아니라가지고 더 겪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연구들 완료될 때까지 좀 관찰이나 해볼까요? 아 그래 지금은 염력 그니까 그 신앙 수치가 좀 있으니까 제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돌안 가져왔죠 자 때마침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제 너겟들이 힘이 세지니까 그 운반 수치가 좀 증가 됐을 거예요 아 근데 심각하네 이거 그 돌이 안 보이죠 자 일단은 제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좀만 더 가져오면 되겠죠? 여긴가요? 맞네 호잇 좋아요 아, 이렇게 재료를 다 제공했어요 아, 이제 봄이 오니까 또물 문제라던가 뭐 기타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겠죠 근데 먹는 거 가지고 애들이 좀 불편해하면 제가 그... 잠깐만 이거 왜 그래? 아 그래 여태까지 생산이 없었죠. 겨울이니까. 그나저나 저번처럼 먹는 거를 똑같은 종류만 계속 먹으면 좀 식상해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잉? 아이 깜짝이야. 전 얘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쪽에다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오두막을 지어가지고 좀 먹는 거를 좀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근데 제가 연구 대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안 했죠? 여기도 안 했고 음... 맞다 생각해보니까 의류 연구 안 했죠 저희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일단 낚시 먼저 연구하고요 그리고 또뭘 하면 좋을까? 그냥 의류 합시다 의류 아까 전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야 너네들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증식을 하는 거야? 아 이러면 먹을 거 걱정을 해야 될것 같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농장을 더 지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하... 하나만 더 만듭시다. 지금 제가 열매를 구하긴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형이 돌무지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돌무지 지형이 어딘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지형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는 게 있나? 는... 음 그냥 다음번에 합시다. 지금... 돌무지 지대를 발견한 건 아니니까 잠깐만 그럼 여기는 뭐야? 사막인가? 한번 확인해보죠 자원관리에서 농장 여기 사막이죠 그돌무덕기는 어디니? 돌무지 아 여기였구나 그럼 가까운 데다가 좀 지으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여기다가 농장을 하나 더 짓고 이쪽에다가 짓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음 아직까지 먹는 게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진 않을까? 패스합시다. 자 어느새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집을 짓는데 도움을 줘... 조... 아, 어, 또 번식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또뭘 지을 수 있는지 좀 확인해 을 봅시다 저희가 빠르게 연구만 했지 어 이게 뭐모가 해급이 된지 좀 명확하게 확인은 안 했잖아요 그쵸 자 석기시대 이거 왠지 공원 같은 느낌이에요 영문으로도 파크라고 돼 있죠 그래요 만약에 이걸 지어줬을때 애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오케이 입니다 한번 여기다 지어 볼게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심시티나 뭐 이런 렇게 기타적인 게임들에 비해서 뭐 요구하는 게 빡빡하진 않아요 그런 거 같아 이 아래쪽 있는 수치만 잘 관리하고 제가 그너겟들하게그 신앙심을 심어줄 수만 있으면 그걸로 오케인 이것 같아요. 자 잠깐만 벽돌이라니 어음 제가 이런 자원은 없고요. 음 다음에 합시다. 어디보자 물 저장이 잘 되고 있니? 좋네요. 그러면 지금에서야 그 지금에서 야그 지을 금에서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자 샤머니즘 연구왕 일류 했으면 여기 해금되는 게 있을 텐데 병원입니다. 아 그래요 병원은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한번 지어봅시다. 물론 저희가 약초가 없어서 그냥 손만 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지어보죠 <웃음> 아하 고령이라니. h 아, 제가 the death of on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end of everything. 제가 폐 i 를질러서 고통을 받았던 그 엘루가 드디어 고령으로 죽고답다아넌또왜아 t 자, 그러면 얘를 좀 치료해 줘야겠죠? 기 회복 후 됐어. 만약에 병원을 짓고 아까 전에 그 고령으로 죽은 너겟이 있다면 왠지 무덤을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때마침 무덤을 아, 그래요. 무덤을 연구하고 있죠. 빨리빨리 만들어봅시다. 잠깐만 아좀 무슨 마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머리였네요. 아, 이 시국에 삐삐 머리라니 잠깐만 물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걱정이 되죠. 유지비 때문인지 아닌지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면 음, 물쪽에 관련된 건물을 좀더 지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수조 저수조를 좀더 질까? 아니면 이 효율을 올려볼까? 이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해요. 여기 수류 연구라던가 그 다음에 이 가죽 양동이라던가 이런 거 있죠. 아 물이 문제라면 아니야 그러지 맙시다. 차라리 지금은 이런 건물들을 몇개더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건물 한번 지어봅시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자 물펌프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저수지 하나. 어차피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될 테니까. 자, 돌립시다. 됐어요.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우물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물을 찾아본데 매장량이 높은 데다가 지정해주는 게 맞겠죠? 와... 만천, 만삼천...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사막 땅이라서 형편이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여기다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런데 자리가 나오나요?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나? 이거 좀 돌려봅시다. 가는? 아까 마크 떴잖아. 아 도로를 가로막고 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사이도 안 되죠? 어, 이쪽은 어때? 잠깐만, 여기 우물이잖아. L.I.? 다한 번에 질게요, 그냥. 자, 그나저나 새로운 건물이 완성이 됐고, 너겟을 지정해 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약초나 의약품을 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농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채집이라는 게 있겠지만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봅시다. 여기 주변에 분명히 약초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 봅시다. 아니면 저번처럼 제가 씨앗을 찾아서 농장에다 제공을 하면 될지도 몰라요. 저 나무니 피똥 열매. 어, 일단 이거 챙겨볼게요. 자, 염력. 호잇 가져와. 자, 이 열매를 농장 쪽에다 받치면그 어, 재배가 가능한 목록으로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집 어디니? 일단 이거 누를게요호잇 여기 있네. 자 농장 어디 있습니까? 호잇! 되니? 오피똥열매 그래요 좋네요 일단은 만부로아 여기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구나 오케이 그럼 제가 열심히 발견을 해야겠네요 자 탐사를 떠나기 전에 아까 전에 우리 엘루가 음, 고령으로 사망했으니까 그 묘지를 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묘지 한번 지어줍시다. 고생했잖아요. 그쵸? 여기다 짓겠습니다. 아니야. 여기다 어디다 짓까? 여기다 짓까요? 이렇게는 안되니? 안되는구나.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오잇? 자, 다시 열매를 찾으러 가볼게요. 이건 뭔가요? 판다, 뇌, 자두. 이름이 왜 이래 이거? 일단은 이것도 호잇! 자, 다른 거 찾아봅시다. 새로 보는 것들을 찾아볼게요. 우리 아버지들 잠깐 그..그래요 그, 잠깐만 어디있어 잠깐 잠깐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니야 아니야 축 아버지 아 살리려고 했는데 유감이네요 자, 속도를 올린 건 아닌데 이렇게 메시지가 뜨자마자 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자 용과. 이거 제가 챙겼나요? 호잇. 다른 것도 찾아 봅시다. 있을까요? 자, 이건 뭐지? 아니구나. 너는 판다 뇌 자두. 이거는 챙겼고. 어, 이건 또 뭘까요? 치명적인 씨앗. 그 챙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아니 무슨 애를 낳는 데 합의를 하나? 왜? 어. 자 이렇게 하고요 리스트 한번 볼까요? 어 생각보다 좀 해금을 시켰네요 얘의 역할이 뭔진 모르겠지만 음.. 약초랍니다 약초라니까? 나중에 사막 쪽에 농장을 하나 지으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사냥꾼의 오두막을 만들었나요? 뭐 건물 리스트 볼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건물 리스트 보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요. 여기 있네요. 자, 사냥꾼의 오두막. 어, 있네요. 그래요. 그럼 내비둡시다. 자, 묘지. 뭐요 잠깐만 왜 그래 아 이미 만들어졌구나 자 남는 인부를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슬슬 어, 어디 어 어디야 거 어디야 잠깐만 슈바오? 잠깐 슈.. 슈바호 그래요 슈바오란 애가 있는데 감염이 된것 같아요 이 아이죠? 에헤이 그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 자 원기 회복으로 호잇! 아 치료하는 거 한번 볼걸 그쵸? 아 괜히 아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저렇게 치료를 해주면 신자가 늘어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번에 저희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죠. 와우, 멋지네요, 이거 클론 센터. 기술자 오두막 있죠? 이것도 조만간 이쪽에다 지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급한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조만간 사막 쪽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겹쳐서라도 찍겠습니다. 여기가 딱 맞겠네요. 멀리서 보니까. 회전 완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완성이 되면 저쪽에도 인뿌를 할당시키고 여기다가 농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또 남는 시간에 열매를 계속 찾아볼게요. 건강한 말리나? 이 아이 처음 보죠. 호잇. 자, 얘를... 어, 여기도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농장이었을 텐데. 호이 됐어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어디 갔니? 이 아이죠? 그래요. 첫보는 이름이야. 도토리에요. 육즙이 상당하대요. 자 이렇게 던져놓고 가능한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똥열매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농사를 좀더 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 물을 챙겨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저수조 와이 음아 너무 더워서 증발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쪽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해결이 될것 같은데 그쵸? 일단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낚시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낚시 연구하기 시작했죠? 아... 낚시 연구합시다 그리고 이쪽에다 우리 농사 하나 더 할게요 석재 가공소, 나무 가공소 음. 아니야, 지금 먹는 게더 중요해. 일단은 농장을 하나 더지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좀만 더. 이렇게 질수 없나? 자, 이렇게 지을게요 그냥. 아니, 너무 멀어. 그래요. 이렇게 지을게요. 일단 지금 먹는 게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 일단 농장을 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배우면 낚시.. 아 잠깐만 얘들 아 이거 너무 빨리 났는데야 너네 지금 먹는 거 감안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오두막이 건설이 됐으니까 여기다 기술자 할당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잠깐만 나무구나 너는 치명적이씨야 나무 나무 허허 판다 뇌 자두 건강한 말리나 뭐 이런거는 이미 다 챙겼죠. 너는 뭐야? 나무? 또 다른게 뭐가 있을까? 분명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겁니다. 너요 용과 아니야. 치명적인 씨앗 아니야. 오씨 이거 뭐야? 이 안에 뭐 있나? 허! 선물이거나 저주일 수도 있다. 어, 음. 하, 나중에 한번 저런 거 찾아가지고 한번 다 박스 오픈해 볼게요. 석재. 아니, 그만 나 얘들아. 잠깐만, 먹을 게 부족하잖니 지금. 아, 이것들 은안 되겠네 이거. 아 이러면 또 플랜을 바꿔가지고 또 식량을 더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슬프구만. 자 일단 과일그 씨앗 찾는 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좀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 주변에 없긴 한데 이런 데 끌어올 수 있니? 헉, <웃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너, 너 뭐야, 넌. 너... 헐. 어, 음, 음. 난 저런 건지 몰랐어요. 아니야. 여기다 던지려고 했어. 자, 산에 있는 돌들을 빠르게 나릅시다. 그래서 제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하고 돌몇개 남았니? 아, 다 했죠. 자, 빨리 지읍시다. 잠깐만, 너겟이 헉! 시체가 어디인데? 아, 아, 그, 그, 그래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는... 아직 개발중이라는데 가능하겠어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염력으로 옮긴다음 이렇게 기고 됐네 잠깐 뭔가 아 연기 아 다행이다 자 어찌됐건 처리는 했네요 다행이 근데 왜 죽었지? 누가 죽은 거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 언제쯤 만들어줍니까 이거 자 우선순위 올리고요 그래요 이제 낚시도 완성이 됐죠 자 먹을 거를 좀 축적을 시켜봅시다 자 부두낚시터 여기다 찍을 게요. d i 일단 만들고 봅시다. <웃음> 자, 이렇게 인부 할당하고 이번에는 새로운 열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장에 농부가 없지. 그래. 자, 빠르게 자원들을 옮겨줄게요. 호잇? 아니 미친... 제가 사람을 죽이고 싶지가 않은데... 아니 왜 그래 이거? 응? 아니...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겁먹지 말렴내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해피하게 만들어줍시다. 됐다 다행이다 아니 그런데 음아 이미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다행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연구를 또 진행해야 될게몇 얼마 안 남았죠 일단 이동 속도가 좀그 그 필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물 문제 먼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먹는 것도 해결하면 좋고요 음식점 업그레이드 식용유 했고 어쩔 수 없지 이쪽을 한번 봐야 되긴 해야 할것 같아요 저수지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좋겠죠 그리고 수류 연구도 합시다 일단 돌을 찾는 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응? 잠깐만. 또왜 이렇게 먹는 게 갑자기 생산이 또 늘어나지? 이게 수치를 보질 못하니까 좀 답답하죠. 아! 자, 이런 거 제가 이벤트를 다 진행하고 있나봐요. 언젠간... 헉! 아 이거 그래요. 제가 실수 자식을 죽여가지고 이거 완료를 못했죠.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보에기 약합시다. 그래서 이거 완성이 돼가고 있니? 호이? 야, 음식점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지금 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음식점에서 물을 먹어야지만 애들이 그 소비 속도가 많이 그 감소가 된다고 그렇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좀 챙겨야 될것 같아요 아 됐다 자 고기 상당히 많구나 오이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낚시터 하나만 더 지을게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웃음> 아니, 여기에 무슨, 어, 뭐 비타민 수치나 그런 거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오메가3를 d 외치고 있어요? 왜? 아 아무튼, 배고픈 수치. 갈증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상관없고 체력으로 정렬하기 이거 피곤하면 잠을 자겠죠 그런데 은근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 세명 한 여섯 명 정도 저를 믿지 않는데 뭐 언젠간 해결이 되겠거라 생각이 돼요 믿지 않는 자를 지정할까 오이 이렇게 보죠 나도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자, 자 이렇게 지정을 해 볼게요. 다 믿어. 필요 없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일단 키워보니까 물이나 그런 게좀 부족하기 시작하고 물론 저장량은 늘어났긴 한데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야, 오물에서, 오물에서 물을 마시라고. 에,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물이라던가 그런 식량에 대해서 좀더 생산량을 늘린 다음에, 어, 이제 채척장 쪽을 빨리 연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